하청자 여러분 예전에 공속핑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공속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공식 카페에 코디왕 님께서 올려주신 절전모드시 공속변화 이 글을 보고 와 이게 무슨일이야 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한 개만 쓰기에 모바일 환경은 애플레어를사용했고요 PC 버전 확인은 노트북으로 플레이 돌리고 녹화는 현재 e PC로 할 겁니다. 요리는 먹지 않고 공속 증가가 될 만한 버프도 뺐습니다. 이제 스킬 세팅도 바꿀 거고요. 원래 저는 지금 사냥할 때이 달의 무게에 있는 공속 증가 25%를 받았는데, 이 체크에서는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빼고 돌풍계들을 집어넣고요. 매지전 패시브에 여기 실루너스 가오. 요거는 패시브가 뭐 빼는 게안 돼서, 가끔씩 발동되는 공속 3% 증가 요거 가끔 발동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전모드 킨거와 안킨거 얼마나 차이나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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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에서 절전모드 안했을때 10분당 188마리 잡았구요 공속은 80%입니다 그리고 절전모드 했을때 10분당 143마리를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비율로 따지면 약 공속 61% 속도로 잡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치명타나 이런거 복잡한 계산들이 있지만 그건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치명타율 이런거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공속이 20%나 감소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설 탈것을 타도 영웅탈것급 속도니까요 하... 이게 결전모드가 화면 밝기를 줄여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게 아니라 CPU 성능 자체를 확 줄여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것 같네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지만 어, 아직도 LTE, 와이파이에 따른 이 공속도 그대로인 거 봐선 이 문제도 방치될듯 합니다.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느리면 공속 느려지고 절전모드 하면 또 느려진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그래도 절전모드는 선택이니 PC같은 경우는 안해도 되지만 휴대폰같은 경우는 충전기 꼭 꽂아두시고 화면 밝기 최소화한 상태로 해주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절전모드에 따른 공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어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